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홍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별다른 제품이 없죠? 오늘 바로 뭐 할거냐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저번 날 에뛰드하우스 가서 혹시 저한테 어, 어울릴만한 파운데이션 샘플 한장정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9가지 종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샘플지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까보면서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더블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뉴트럴 바닐라 N03 이에요. 한번 짜서 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펴서 발르지 않고 한번 제가 여러 개를 한번 얹어볼게요. 제 피부는 어, 일반 남자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어, 아이보리 Y03을 볼 거예요. 이거 어, 좀 하얗네요. 막눈이라서 전 봤는데도 뭐가 별차이나 없. 이건 약간 좀 진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 베이지예요, 베이지. 일단은 이 베이지 색깔 같은 경우는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제 지금 볼 주변에는, 뭐, 색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제 피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죠? 더 진하죠? 이게 허니샌드. 네. 남자들이 쓰기에, 뭐, 아이보리 이런 건 너무 환하고요. 이거 허니샌드. 허니샌드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N06 이라고 나와 있는 걸한 발라볼게요. 이게 텐이에요. 텐 뭔가 텐이 텐잉 뭐 이런 건가? 확실히 진하네요. 이게 그 다음으로는 엠버 M07. 어 이건 더 진하다. 이거 보시면 n 0 7 어, 갈수록 색깔이 전혀 진해지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 가지를 봤는데 아마 옆에 자막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웃음>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쪽면은 뭔가 밝은 편이거든요 베이지 빼고는 제 피부에도 베이지 빼고는 뭐 딱히 이거 하면 허옇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교를 위해서 이쪽 편은 남겨두고 이쪽 편을 지어볼게요 일단 뭐 바를 거냐면 페탈 P04 음, 다시 하얘지는 느낌? 그죠? 다시 뭔가 하얘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바른 게 뉴트럴 베이지예요 뉴트럴 베이지 드디어 이 아홉 가지에서 마지막 파운데이션을 발랐을요 색깔은 어 이게 샌드네요, 샌드. 전이색깔 썼었어요. 이 색깔로 푸쉬업 이런 거 썼었는데 분 맞으려나? 이 마지막에 발린 게 샌드거든요. 저는 이것저것 이렇게 매장 가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발랐잖아요. 좀 진하게 발랐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좀 굵게 발라봤어요, 일부러. 지금 제 피부가 원래 이 색깔이고 이게 아랫부분에 보이는 게 샌드거든요?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을 발랐다고 칠게요. 샌드 색깔 원래 썼으니까. 근데 이거 썼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허옇게 뜨거나 화장했다고 뭐 그런 느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색깔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 피부에 지금 이런 거 발랐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목 피부, 뭐손 피부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막 동동 뜨겠죠. 남자들 메이크업할 때뭐 비비나 c c 정도 바르는데 그 제품의 색깔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많아야 진짜 두 개, 진짜 세 개, 보통 하나 이렇게 있는데 보통 회사별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도대체 뭐라 그럴까 회사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닥터 자르트란 만약에 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닥터 자르트에 나온 비비크림, 지 c 크림을 쓰는 게 아니라 짜보고 본인한테 색깔이 맞는 그런 브랜드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괜히 샀다가 안 쓰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 색상을 이제 직원분한테 물어봐서 한세 가지 정도 추천을 받고 얼굴에 발라보고 이 샌드 색깔만 샀었는데 제 피부에는 보다시피 이런 샌드가 좀 어울리죠? 약간 뽀얀 걸 원한다면 제가 생각한 이 허니 샌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다 발라봐야겠죠? 허니 샌드를 한번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허니 샌드 색깔이고요 일단 다 발라볼게요 비비크림은 손으로 바르기가 편한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음. 아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대충 발라놓고 남자들이 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뷰티 툴의 경계선은 손 아니면 퍼프 정도까진 것 같아요. 왠지 남자가 그렇죠 메이크업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한결 한결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예, 집에서도 그렇고 어렵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퍼프로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얼굴에 대충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퍼프로 옮겨가면서 바르거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얼굴 같은데 먼저 이렇게 제품을 묻혀서 볼이라던가 이런데 발라주고 이런 퍼프에도 제품이 묻고 스며들잖아요. 이 스며든 양으로 이마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마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을 칠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칠하긴 했지만 그건 약간 좀 카메라에 잘 잡히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색깔 있는 게 얼굴에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뭉쳐요. 뭉치고 끼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끼냐면코 여기 옆에랑 그 다음에 눈 여기랑 눈꼽 기는데 여기에 파운데이션 색깔이 허옇게 다 묻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르고 난 다음에 코 옆에 이런데 한번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눈 옆에 같은데 이게 끼어 있나 혹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곱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되게 매트하지 않고 약간의 수분기가 있으면서 촉촉한 파운데이션이에요. 뭔가 들뜨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굉장히 잘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제품 적용이 잘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샌드 색깔을 썼는데 샌드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좀더 밝은 톤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허니 샌드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밝아 보이지 않나요? 한번 비교를 위해서 샌드 색깔을 한번 옆에다가 한번 더 발라볼게요 과연 이게 더 밝은 색이었는지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샌드 색깔이에요 지금 다 펼쳐서 바른 거는 허니 샌드고 근데 이거 지금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위에 더빠르는 거라서 색깔 차이가 그렇게 구분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샌드 색깔을 덧바른 거고 여기가 허니 샌드만 바른 쪽이에요. 확실히 제 느낌으로는 색깔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샌드 색깔이 진하네요. 진하고 어, 허니 샌드 같은 경우는 약간 제 피부 톤에 비하면 약간 뽀사시 하면서 약간 밝은 느낌? 하면서 뭐 어디 외출 같은 거에서 이렇게 뭐 결혼식장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오늘 뭐 뭐못 내고 싶을 때 피부 톤을 좀더 밝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파운데이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생뚱맞지만 이제 저희 컨텐츠랑은 살짝이 다르게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봤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 메이크업에 대해서 메일이 많이 온 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정말 옛날에 정말 정말 정말 가볍게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추천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샘플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딱 정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피부가 막 운동도 하고 막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태닝도 즐겨 한다 근데 이제 얼굴에 어 화장을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멤버 색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남성분들인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은 이러한 텐 색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인분들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어, 뽀샤시하면서 결혼식장이라던가 이런데 가서 뭔가 환해 보이고 싶고 사진빨을 이제 잘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샌드 색깔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의 파운데이션 리뷰는 지금 남성분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리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 거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톤이 살짝 하얗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하얀 분들은 샌드 색깔을 일반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발랐던 허니 샌드도 약간 하아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색상을 추천해 드렸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았으면 벌써 본인의 그 색조화장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색조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더 원하신다면 눈썹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색깔 있는 틴트도 바르고 아니면 뭐 쉐딩도 하실 분들은 쉐딩도 하고 뭐 아이라인도 그리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워낙에 약간 스킬들도 필요하고 저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메이크업이라던가 색조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오늘 저의 컨텐츠는 기존과는 살짝 다르게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남성분들 기준으로 이런 파운데이션 색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피부톤이 어떤 파운데이션 색깔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파운데이션을 사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장에 가셔서 실제로 한번 또 발라봐야겠죠 테스터를 가서 한번 발라보시면 구매하시는데 더욱더 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고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 보시면 아래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피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와있으니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